드레인하게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언더커버를 탈거하고요 기존 오일을 배출합니다 상태는 다소 불량해 보이네요 참고로 추가 드레인 여부는 현장에서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드레인이 어느정도 끝났으면 오일펜을 탈거합니다. 탈거된 오일펜 내부의 모습입니다. 마그네서 포집된 메탈성 슬러지가 다량 관찰되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네요. 흔적이 남지 않는 세정제를 이용해 오일펜을 클리닝합니다. 신품 오일필터와 오링, 드림플러그 와셔와 오일팬 가스켓의 모습입니다 이 작은 필터 때문에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도 교체 가능하게 설계한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일팬 탈거시 가스켓은 반드시 교체해야 하고요 깨끗하게 세척한 오일팬에 신품을 장착합니다 오일팬 고정 볼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종이 재질의 와셔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합니다. 원을 그려가며 다시 한번 조임 토크를 확인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이제 카트리지 필터 교환입니다. 운전석 쪽 휠을 탈거합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및 플러스 단자를 분리 후 배터리를 비롯해 각종 트림들과 부품들을 탈거하고요. 오일 필터와 오링을 제거합니다. 편집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절대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필터에 진입하기 위해 탈거를 요하는 부품, 무엇보다 공간이 매우 협소하거든요. 신품 필터와 오링을 장착합니다. 고정볼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반드시 규격에 맞는 전용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입구를 통해 신유를 주입합니다. 탈거의 역순 조립을 한후 시동을 겁니다. 습류가 잘 되도록 변속을 해주고요 유온도 함께 올려줍니다 약 80%정도 세팅되었습니다 레벨링 체크 온도는 80도에서 진행했으며 규정 온도는 70에서 80도입니다 시동을 관 상태로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합니다 탈거했던 휠을 토크치을합니다 SM7에서 배출된 CV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신유, 우측은 기존 오일입니다. 오일 필터와 오링, 드레인 플러그 와셔, 마그네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가스켓도 함께 교체했고요. 시운전과 함께 DTC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됩니다.